어... 레벨 2의 쿠죠 그렇죠? 좌표평면에 원이 있어요 6,8이며 반지름이 얼마인 원이야? 뭐 6,8이며 반지름이 8인 원이야 6,8이니까, 6,8? 그러면, 이렇게 지나고, 이렇게 지난다는 얘기겠지? 네. 맞지? 자, 이때, 얘원 위에 점 P와, 여기 점을 여기 보면 P가 있는데, 이 P와 어디? 원점 사이의 거리를 DP라고 한대. l 기가 뭐다? dp, dp다. dp. 네. 이때 무엇의 값이 log v에 DP. dp가 뭐가 되기라 자연수. 자연수가 되게 하는 p의 개수는 지 네. 자, 그러면 우리 p점이랑 어디 원밖에 한 점에서 원 위에 점까지 거리잖아요 네. 그원 밖에 한 점에서 원위에 점까지 거리니까 어디를 당연히 연결해 봐야 합니까? 중심 연결해야죠. 몰라도 원이 나오면 무조건 중심이야. 중심부터 찾는 거야. 여기에서 중심까지 길이는 얼마? 10. 10 근데 여기서 가장 멀리 가면 얼마지? 어? 반점 8이야. 18이죠? 네. 그럼 가장 짧으면 얼마지? 2잖아. 그치? 그니까 러 d p l 길이는 아무리 짧아도 2고 아무리 커도 18인거지. 맞아? 그러면 로그 2를 쳤잖아요. 로그 2의 DP는 이쪽이 얼마? 로그 2 같이 갔으니까1 여기는 로그 2의 1 8인거죠 그러면 은 여기 DP에 들어갈 수 있는건 2의 거듭제곱수가 들어가면 된다는 것도 인식을 한다면 DP가 될수 있는 값은 2 아니면 4 아니면 8 16인거지 맞아? 네. 그러면 2가 되는 점은 여기 하나 4가 되는 점은 요렇게 지나가는 어딘가 있겠지 그럼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나오겠네? 이해돼?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4야 그럼 요쪽에서 똑같이 4가 나오는 점이 하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 다음은 8 여기서, 뭐, 여기까지가 8이야. 그럼 여기도 비슷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8짜리가 하나 나올 거 아니냐. 16. 16.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점이 하나, 둘, 둘, 둘 해서 몇 개의 점이 나온다? 도합을 못해요. 일곱 개의 점이 나와있습니다. 습니까 그니까, 러 아이디어만 내면 몇줄안 되고, 어렵지 않은 문제인 거야. 그림이 없어서 너희가 당황하는 거고, 그림을 그려야 하니까, 그런데. 그림 없이 그냥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저 좌표축 안 그리고. 원이 있는데, 원밖에 한 점이 있어. 원의 중심까지 길이를 알아야 될거 아니야? 이 길이가 얼마야? 10이야. 근데 반지름이 얼마였어? 8이었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떠돌아다니는 이런 점들의 길이를 정보 DP라고 할 건데. 가장 짧은 건 중심까지 연결한 거에서 반지는 빼는 거니까 D-R 가장 짧은 길이가 얼마? 2 e. 가장 긴건 D 플 R이니까 얼마? 18 그러니까 DP의 길이는 저기에 따듯이 2와 18 사이가 될 것이며 N이 n 이렇게 이 나오려면 DP는 2의 N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게 자연수 제곱골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 제곱은 2, e. 4, 8, 16 되겠죠 근데 2를 만족하는 점은 다한개점이에요 그것만 놓치지 마세요. 이거 다한개점이고 얘는 몇 개. 이거 문제 바꿀 수도 있을 거야. 자연수가 되는 점의 개수를 AN이라고 하자. 오케이? 시그마에서 점의 개수를 더해버리자. 이렇게 했을 때, 분명히 한, 한 군데 나오는 게 있고 양쪽에 나오는 게 있다는 라거 기억을 해야 돼.